아이고, 아버지, 아아아아 아버지, 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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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제게는 어리고서는 나도 나네. 날짜를 지금 챙긴 날, 날도 조아씩남 가고, 어딜 고 오다리니 빠나 이것이 꿈이냐, 이것이 산이 되냐고? 날 희망스러눈도자 꾸르륵한 년으로 일창을 전고리 잡고 눈판어다동사가 눈을 떠니좋아라고 잠깐 주 주워놓는디 본 나의 절증본 말치나 좋으리라 눈을 다 i a m d o l a de a u a a r Roma h u n u m u t a n j u a d n m k n m a e o d i s a d na ti m o d t ha e s a m s e u m a